오직 내기 주께로 향한 걸음 사랑으로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속으로 아늑하게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마음 세상을 향한 소망 사랑이라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 속으로 아늑하게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이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비 주어 나를 채우시네 마침내 찾은 날 향한 주님의 계획 이제 그곳을 향해서 주의 사랑 전하리 주의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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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리에